되게 따뜻하고 그리고 정이 많고 완벽하지 않으면 그걸 또 보여주는 걸 싫어하는 스타일이잖아요 형이 약간 열정적이고 항상 자기 일에는 좀 철두철미하다고 해야 되나 무지개 같은 아티스트 <목소리> 제가 생각하는 김태현은 정말 100%의 재능을 다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. 그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이거. 아빠가 들려준 음악을 듣고 아 나도 이런 음악을 하는 노래를 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 라는 말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김현철 기스합이라는 가요 프로젝트였는데 그때 무대를 처음으로 서서 짜릿하고 뭔가 아 가수들만 느낄 수 있는 기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가수라는 꿈을 갖게 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들,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게 되었는데 그 시간을 거쳐서 마지막에 임팩트라는 그룹 지금의 저희 멤버들을 만나서 임팩트로 데뷔를 하게 되면서 가수라는 꿈을 꾼지 십몇 년이 지나서 이렇게 드디어 가수가 되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. 연습생 때부터 지금까지 동생들의 입장에서도 배려를 또 많이 해줬고 또 형들끼리 있어서도 양보도 많이 하고 배려도 많이 하고 자기 자신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겼던 것 같아요 어떤 멤버든 태호 형이랑 얘기를 하면 편안하게 얘기를 할수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태호 형이랑 얘기를 되게 자주 하려고 하게 되고 나는 오디션 프로그램은 이제 다시 못 하겠다는 라 생각을 했는데 멤버들이 하나 둘 군대를 가게 되면서 음, 팀 활동은 잘 할수 없는 상황이 됐고 무대는 너무 서고 싶은데 그 무대를 설수 있는 기회가 싱어 게임밖에 없었어요. 걱정된 거는 너무 이제 울까 봐 감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제 자주 좀 이렇게 뭔가 뭐 울컥울컥 하는 게 있어서 많이 우는 모습을 볼까 봐또 그걸 보면 또 나도 따라 우니까 어 어머니들이. 아유 우리 성실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다 보니까 태호와 노력을 합친 태호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이 막어 누군가한테는 되게 희망이 되고 또 누군가한테는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힘이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보라는데 너무 뭐 안나오네요 하... 이럴때는 좀 여행을 다녀야 되는데 바람을 쐬야되는데 싱어게인을 이제 하는 도중에 멤버들이 먼저 회사에 태호 앨범을 내야 되지 않을까 태호 형 앨범을 꼭 내야 된다 지금 어, 태호가 할수 있는 거 마음껏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어, 그렇지 당연히 해야지 이런 느낌이었고 그냥 형만의 음악을 원래부터 생각해왔던 게 솔직히 많이 있잖아요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무지개 같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그 무지개 안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색깔이 있고 가장 이쁜 색깔이 있는데 저는 그걸 봤거든요 이 솔로 앨범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 제작 거의 자체 프로듀싱을 도맡아서 하게 됐거든요 아, 내가 있는 그대로를 많이 보여드리고 내가 준비한 만큼 보여드리자 너무 어렵게 가지 말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잘하는 것만 보여드려야 될까? 아니면 싱어게인에서 보여줬던 그런 이미지를 보여드려야 될까? 그런 고민들이 있었지만 좀 희망적이고 밝고 누군가 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하고 싶었어요. 아련한 그리움?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살면서 들지만 또 그때를 그냥 간직하기에 또 아름다운 거잖아요. 무적이 되는 것 같아요. 무적. 천하무적. 꼬마 이성이는 사회복지사가 꿈이었어 어릴 때 느꼈던 동심이나 어릴 때 추억들이 생각나가지고 꼬마 수빈이는 아주 잘 먹었다. 꿈을 많이 생각할 때니까 약간 꿈 보따리? 역시 순수함이지 않을까 약간 무시하는 느낌? 과자, 사탕 이런 거? 네. 그 옛날에는 그런 거 안에 되게 행복하니까